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저의 주말 브이로그를 한번 50분 가량의 개인 필라테스 운동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만약 시간이 있으면 유산소를 더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얼른 준비를 하고 이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종아리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나요? 끝나다! 이렇게 염색하러 가려고 하는 날은 머리 색깔이 예뻐 보이고미구그른다그 음. 그죠? 아, 지금 머리 색깔이 또 왜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다다다다다다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야 카메라 왜 이렇게부터 삐뚤어졌나요? <놀람> <놀람> 어, 어 피걸이 뭐하지? 요즘 이거 한쪽만 하는 거 고쳤어요. 화장 정말. 음에 드는 것 이건가? 아니? 아, 요즘 예쁜 귀걸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것도 일이다 시간은 3시고요 네? 아, 아, 영상 찍고 있는 거 아, 요오 아, 아, 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 아, 아, 제주도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크게 나온다 늦어서 뭐라 할것 같지? 늦었어요 <웃음> 늦었지만 제가 다니는 샵은 비밀의 문이 있어요 짜란! 맞아. 살짝 밝고. 나 그래도 머리 많이 길었는데. 요는데 염색이나 많이 고던모를 초모를 그분의 차이를 느낄 수있었다 하자 <목> 나 오늘 이거 브이로그 할 거다. 여기 물 들었어요? 물. 물? 물더 드니까요? 물 별로 없어 보이는데? 따뜻한 물? 정수? 따뜻한 물? 섞어서? 40도 부탁드려요. <웃음> 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안 나와. 사는안나는안 나와. 나와. 브 나와. 브는거 나와. 브랜는 나와. 브랜드 나와. 브랜는는 아직 약더발라야 된대요 안경맞죠 <웃음> 새로 새로 생겼어요 오올 오늘 괜찮아 멋있어 x 약간 썸블라스 같지 않아요? 저 아들이 갑자기 컸잖아요 어? 진짜? 나이키 바람나게 사려고 했는데 엑시 선물이 다풍부했더라구요 아디나스 아, 자켓 사줬어? 아 뭐야~~ 아, 음, 아, 음, 아, 음, 그 예쁘지? 음. 근데 진짜 운동복에도 예쁘고 사보기도 예뻐나 음. 진짜 나이키 아디다스 그거 번갈아서 입는데 나이키 음. 저 사고 싶은 게 사이즈가 안돼 에스프드 입그 나이키가 색깔이 음. 얼굴로 화내보이는 음. 그런... 페인트에다가 아이 섞이는... 음. 아... 좀 컴백 안와가지 아, 아디다스 네. 나이키 뭐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업하서가지고 또가면 핫팬 추천하리다. 어떻게? 완전 시원해요. 말못 막히네. <웃음> 말하기도 싫어. 너무 시원해서. <웃음> <웃음> 아 마사지를 빨리 해드려야겠어. 감사. 여러분들 손 이... 봄꿨때힘좀 보세요. 어떻게 해, 그게 너무 좋네. 지압 맛집. 지압 <웃음> 맛집. 머리에 샴푸 맛집. 머리 맛집. <웃음> 컬러 맛집. 여... 지금 뭔가 진짜 어디와 있는 것같아 어... 여배우들이나 한다는. 같이 하어 음. <웃음> 에라 오늘 꼭타 보통은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아 진짜? 진짜냐? 진짜. 연하에요 <웃음> 아 <웃음> 안녕 아 너무 <웃음> 귀여워 뽀 <웃음> <웃음> 보여준 거야? 네. <웃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 수업하고 운동하고 머리하니까 저녁입니다. 신사역에 이제 약속할 건데 이렇게 보내니까 하루가 좀 기네. 아침에 염색 브라운이 아침에 브라운 머리 색깔 드디어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토토마다섯개랑요 가질소바랑 옥수수 네. 피림이랑 그레이트 화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이걸 담다니! 당달이... 나 가질을 잘 안한거든 안좋아해서 오 어, 나왔어 네이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아 감사합니다 요 아니 고어이 b i ế 이 비만. 제가 와플 와플 노래를 불러서 왔습니다. 와플 두개 산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이게. 여기가 진짜 길거리 맛의 기본이야 밀가루 비린내도 안나 내가 여길 왜 내가 여길 왜왜 왜 먹자고 있는지 알겠지? 겉바속바 봐, 봐. 저의 주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토요일이죠? 내일은 집에서 탱자탱자 거릴 거예요